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 입니다 2022년도도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들나물 산나물 다양한 식물들을 접하면서 궁금해 하시고 또 많은 사랑을 주셨던 나물 중에 가시상추 라는 이들나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식물이 아니고 외국에서 귀화돼서 들어온 식물인데 수도권 주변에 많은 양이 있고요 전국적으로 하천 주변에 공터, 나대지 같은 곳에 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수분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보이는 나물이 가시상추였습니다 예전에는 잘 모르던 것이 2020년도에도 그렇고 2021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한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찾고 싶어 하셨던 나물이 가시상추입니다 앞에 보시면 도로 옆인데 그리고 여기는 운동장입니다 경상남도 통영이거든요 통영시 사냥읍 여기 운동장 옆에 가시상추가 하나 있는데 제 손으로도 안 가려 질 만큼 한 포기가 이렇게 엄청나게 튼실하게 있습니다 이거 한 포기면 한끼 반찬으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 크죠 대부분 보이는 것들이 한 요정도 크기 인데 상당히 큰 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옆에도 보면 드문드문 이렇게 보입니다 큰 것도 보이고 이제 작은 것도 보이고 가시상추는 국화과 두해살이 풀이기 때문에 씨앗이 떨어져서 발화가 됩니다. 여름에 발화가 돼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같은 조건에서 발화가 됐는데도 하나는 작고 하나는 큽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크죠. 한 포기가 이렇게 큽니다. 같은 조건에서 성장을 해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동일한 조건에서 자라는데 어떤 분들이 제가 이 식물을 알려드리면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어? 그 식물은 왜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다르죠? 이렇게 이의제기를 하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물은 우리가 공장에서 찍어내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 영양상태도 거의 비슷한 동일한 조건에서 자라도 크는 모습 또 색상 이런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접해보고 다양한 모습을 봐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느 한 특정한 나물에 꽂혀 있으면 동일한 식물이 옆에 있는데도 약간만 달라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식물은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에서도 다 다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재배를 하시려고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거를 추천을 드리는데 가시상추도 자생하는 곳이 대부분 수도권, 도로변, 공터 주변 오염된 곳에 자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을쯤 되면 여기서 씨앗이 맺히면 씨앗을 받아다가 우리 시청자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텃밭에다가 길러서 드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길러서 드실 때는 반드시 다른 풀하고 같이 성장을 하도록 기르셔야 됩니다 다른 풀들이 잡초들이 난다고 뽑아버리고 벌레 생긴다고 약 주고 성장이 더디다고 여기다 거름 주고 하시면 마트에서 일반 상추 재배한 거사 드시는 게 편합니다 뭐하러 씨앗을 받아 가지고 텃밭에다 뿌려 가지고 약 주고 비료 주고 해서 길러서 드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텃밭에다가 길러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농약도 치지 말고 일반 화학 비료도 주지 말고 그냥 다른 잡초들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잡초들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길러서 드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야생의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고 농약 오염이라든가 일반 화학 비료 이런 공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먹거리가 되는 것이지 일부러 힘들여서 비료 주고 농약 줘서 그 농약을 다시 먹을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제가 다니면서 다양한 들나물 또 산나물 유용한 약초들을 설명해 드릴텐데 재배하시고 텃밭에서 길러보시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깔끔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잡초라고 여기는 것들이 냉이, 쓴박이, 민들레, 꼬리뱅이, 지친개 이런 것들 다 뽑아냈는데 그런 것들 같이 섞어서 나물하시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수 있는 이 먹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알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유튜브 들매곡간입니다. 이제껏 사랑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과장되지 않게 건강한 먹거리들을 엄선해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 알려드리는 좋은 방송 유튜브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경상남도 통영에도 가시상추가 튼튼하게 자란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